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촬영, 어, 아, 왔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네. 갔다고? 하고, 쥐도 깔고. 나갈 때 다시 빨리 나갈게요. 1-1-1! 여보세요! 네, 사실 이제 대본 리딩 전체 리딩을 한번 하고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너무 대선배님이잖아요 저 중학교 때 듣고 자란 세대인데 이제 딱 전체 리딩 때딱 들어갔는데 와.. 나 진짜 어떡하지 그래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자 해서 했는데 진짜 끝나고 또단토팡 파서 또나 게임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 같이 하자와자 뭐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편한 사이가 된것 같아요. 한 사이즈 이 아니라 한 사이즈 없요 최고 예스! Yes. 액션! <끝> <끝> <끝> 아뇨 선풍기 부자 저 혼자 선풍기 부자 다음부터 요 <웃음> 아싸 뒤집는다 <웃음> 도훈이형 <도우님> 놀려야지 <웃음> 이거 풀샷이라서 실제로 설치 안 하고 그냥 내려만 놓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얘들? 네, 네. 아, 네, 네. 내가 맞다 네네네 나 네, 네. 아, 이런 거 일출을 로생각셔서 봐. 어 아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아이 형뭐다 달려보고 형어떻 잡아요 어떻게 잡다고다 달려보고 <웃음> <웃음> 아 이거, <힘들지> <웃음> 야, 아, 이거 어. 집에 오래됐는지 간집 안가 빨리 갈라고 몇번이 엉덩이� a 데안가1 2 1나에1와 진짜 대박 야, 엄청 선수 나와. 야, a t i o n a l l 이따고 찍었어요? <목소리도> 아. 여기서도 술판이야? 너네가 정신이 입니다. 영화 촬영했을 때 이거 좀 배웠습니다.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게 확실히 연기할 때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어주는 거랑 없어주는 게큰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배워서 이게 좀 자동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. 예, 네, 이게 어디 보면 예의이니까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유가 진짜 경찰본 그쵸? 아무래도 이제 촬영 나오긴 했지만. 이렇게 제가 테이크에 안 걸리는 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진을 또 기다려주시는 또 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어 촬영이 끝나도 비하인드로 이제 추억으로 도 남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찍어서 우리 팬분들 그리고 제 사진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이게 또 공유를 할수 있으니까 찍는 거 같습니다. 아이씨 나 이거 안 보겠지? 야 먼저 춤을.. 와네 오늘 이제 6시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되게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했는데요. 그래도 어, 무사히 어, 동훈이 형이랑 니에 형이랑 이제 우석이랑 저랑 해서 어, 재밌게 또 촬영을 한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어, 굉장히 날씨가 많이 안좋아져서 습하고 덥고 이제 또 내일은 또 비가 온대요. 그래서 촬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 앨리스 분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세준이 또 연기가 또저 스스로 또 많이 늘었다고 또 생각이 조금 드네요. 네. 그렇지만 열심히 항상 열정, 열정 있게 하는 또 세준이니까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요. 컨디션 조절하면서 무사히 앨리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파이팅